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좀 보면 오늘 다룰 연화는 예 지금 대략 이 시기에 우리 아수르를 위해서 사역을 하신 분이죠. 그 다음 미가는 대략 이 시기에 어 유다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대략 비슷한 시기입니다. 연화와 미가가. 자, 요나, 요나를 요나 보면 지금 우리가 아는 지금 여기 엘리아 엘리사 아마 엘리사하고 알 수도 있는 관계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여로보암 이세가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 이때는 또 아모스가 전반에 걸 아모스고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미가는 이사야하고 시기가 겹치는 인물입니다. 지금 지금 우시야, 여담, 아하스, 지금 히스기야. 그나마 유대는 명맥을 이어가지만 B.C. 7 2 2년아스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마 미가는 아스루한테 아수르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하던 전후에 활동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연나와 미가를 같이 보고 는데 요나가 비둘기인데 한번 보면 바부 위의 점이 위에서 오 발음 나죠 이오 나가 되죠 지금 해가 끝에 오면 발음이 안 되고 이것과 묶어서 장모음이 되죠 그래서 이오나죠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비둘기입니다 어. 자 이거 이오타죠 오메가 이오 뉴이니까 지금 이오나스가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오나스. 이오나스. 이오나스. 이오나스 이오나스 이오나스 저기 지금 이게 N발음이 뉴로 N발음 납니다 이건 알파죠 이건 시그마죠 시그마가 끝에 오면 이렇게 S자 형태로 쓰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오나스 이오나스, 이오나스. 이오나스. 이오나스.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죠이카 미카 요 카. 미카, 미카 요나, 미카미카 요나, 요나, 요나, 요스미카 요나, 요나, 요스미카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요나, 헬라오의 엑스자비는 키하고 지금 발음이 똑같아요. 좀 가래에 섞인 둔탁한 크그 발음이 나죠. 미카이아스미카이아스 근데 카푸도 카푸도 지금 여기 이, 그런 이중점이나 그런 여기 발음을 좀 강하게 하는 게 오지 않으면 지금 헤트하고발음 비슷하게 난다고 했죠. 미카. 미카, 미카이아스, 미카. 미카이아스, 예, 좋습니다. 자, 요나의 배경은 자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북 이스라엘이 강성하던 시기였어요. 강성하던 시기였고 굉장히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선민의 시에 고치되고 주변국에 대한 어, 반감이 좀 심했었죠. 지금 왜 지금 여러보암 2세 때 국제전쟁에 유리했었냐면 그렇게 북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 아수르 공격으로 인해서 좀 많이 약화가 됐어요. 근데 아수르도 북방 자기 영토의 북방이나 그신흥국 아라라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차지했던 담이세에서도 철군을 하게 돼요. 이런저런 그 지금 여권 속에서 굉장히 그 여러 암이스라는 굉장히 그 수완도 좋고 또 국제 정세도 따라줬고 이때 굉장히 이스라프 기사에 잘살때요나는 활동을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 요나가 아수르를 갈때 아수르는 어땠을까요?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까요 아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제 좀 약간은 약화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면 지금 여기 요나나 아모스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인물이고요. 자, 지금 여로보함 이세는 다이카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여로보함의 악행을 쫓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는 아람이 세택이에요 지금. 또 아수르도 지금 북쪽에서 아라라 민족이 어떤 공격을 받고 좀 약간은 약해져 있던 시기입니다. 요나가 회계라고 했을 때 바로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요나 기록 목적은 저희가 하나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사고, 사고 교정, 교정.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스라엘의 회개 요청, 간접적인 훈계, 회개하는 이방의 니놈에 회개하지 않는 선민 이스라엘. 예, 이런 그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요나서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라고 했죠 그연나와 미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을 것 같고요 아수르가 이제 고대 중동 지역 정복을 노력하고 을 있었고 이제 북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죠 북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있던 아람이 몇 년에 망하죠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BC 73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수로하고그 경계를 바로 접하게 되면서, 막아지로 어떤 버퍼링을 해주는 아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바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엄청난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숭비가 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린데, 이러한 죄의 결과는 심판을 받아요. 회복은 그 다음이거든요. 자,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묻고 오지 않으세요. 일단은 심판으로 다루신 다음에 회복시키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역시 죄가 만연했다면 아마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시기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이 이 시기에 남... 그 남유다 왕 이런 시기에 지금 그 미가 활동을 했죠 미가가 지금 여담이라는 왕은 자 여호와 보시게 정직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여담의 시대에도 우상숭배 탐욕이 떠나지는 않았어요. 이 여담의 아, 아들인 아하스는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산당과 산이 푸른 나무 아래을 분양했죠. 또 아수르 디글라빌레스의 3세와 동맹을 맺었죠. 지금 보면 아라왕 루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이제 반아수르 동맹을 하려고 했는데 아스가 거부하니까 이들이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스가 디글라빌레스 삼세의 원근을 요청했고 이 사람은 이 아수라 얼큰히 하고 참전을 하게 돼서 이제 그 뭐랄까요 더나더정복을더 쉽게 만들어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남유다는 아수라의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아수르 신들을 섬기더니 <웃음> 아수르가 오게 됐네요. 히스기아는 이제 아스로부터 독립과 종교교획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내림이 남유다를 침공을 했죠. 근데 누가 사내림 군대를 물리쳐요? 하나님의 천사가 쓸어버리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전쟁을 겪은 다음에는 굉장히 국토가 피폐해져서 남유다는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시기에 미가 활동을 했어요. 자, 미가 기록 목적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실은 그 나라가 심판을 받기 전에는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지도층 그러니까 왕이든 제사장이든 어쨌든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부정국배가 너무 만연하고 백성들도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던 거죠. 그러면 항상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선지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나 이제 전체를 좀 보면요 여러분 자 1장부터 2장은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이죠. 3장부터 4장은 니네오의회개와 하나님의 자비인데 자 지금 선민사상에 가득찬 또 아스리아를 굉장히 미워했던 요나는 주님이 아스리아, 아스리아로 가라고 하니까 도, 도주하죠. 정반대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징계를 받아 회개는커녕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죠. 그래서 물고기 밥이 되는데 자 요나가 기도와 회개를 하니까 어쨌든 물고기도 맛이 없었나봐요 요나를 토해내버려 아이 더럽다고 <웃음> 아마 물고기 뱃속에 3일 정도 있었으니까 몸이 많이 부패했을 것 같아요 유령 비슷하지 않았을까 어, 어떻게든 그렇게 가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누에 회개를 촉구하니까 왕까지 나서서 회개를 해버리는 거죠 그쵸? 요나는 열 받았겠죠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죄인 백성 쓸어버리지 하나님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항의를 하죠 내 하나님 그럴 줄 알고 내가 안았던 거다 당신 이들이 회개하면 용서할 줄 알고 내가 안았던 거다 자 요나가 북받치는 감정 하나님께 막 해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박릉꿀 요나가 박넝쿨 우지에서 <웃음> 편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벌레 하나라고 박넝쿨을 죽이니까 요나가 또 열부를 토하죠. 그래서 요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박넝쿨 그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데 10만 이상이 있는 이내이를왜 내가 아끼지 않아야겠느냐 하고 이렇게 요나사는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우리 핵심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이방인만 아니라 육까지도 사망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 요나서 1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요나서 1장 펴세요. 네, 준비되신 걸로 믿고 저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는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옆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그때 뱃사람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그들의 배를 가볍게 하더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들었더라.또 그들이 각자 자기 동료에게 말하길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보자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그 제비가 연화에게 떨어졌더라 <목소리> 그가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며 나는 주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니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에게 잠잠하겠느냐 하였으니 그 이는 음. 바다가 계속 움직여 사나워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드리고 애써 노를 저었으나 그렇게 할수 없었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서 움직여 그들에게 사나워졌습니다 그그 죽게 부르말를우리게 우리가 죽사람여그어 <뭘이> <집에 우리에게> <말아주신> 그들이 연하를 들어 바닷속으로 바다 던지니 바다가 그 사나움에 그쳤더라 그때 주께서는 연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연하가 그 물고기를 배에서 삼일나과삼일 밤을 있었더라. 보니까 연하가 요나가 이 오만방자한 테도죠 지금 죽어도 이 얼마나 아시리아가 민족들이 그냥 잔인한 민족들이었어요. 정말 요나의 마음속에는 선민사상도 있는 데다가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하나님이 분명히 니누에로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는 열받아서 다시스러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큰 폭풍을 예리하셨죠 요나는 회개하지 않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우리는 오만방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웃음> 물고기가, 예비돼서 물고기가 삼키죠. 근데 소화도 안 돼요. <웃음>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죠. 예, 나중에 더 다루기도 하고, 우리가 사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장 펴보세요, 연서 사장. 그러나 그 일이 연화를 심히 불쾌하게 했으니 그 일은 니님의 백성을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이 연하를 심히 불쾌하게 했으니연하가 매우 노하였더라. 2절 읽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읽으세요? 12절을 읽어야 돼요 내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 <웃음> 당신은 참으로 인자하고 은혜롭고 재앙에서 돌이키써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내 당신이 나 보내서 이 사람 회개하 용서해 줄줄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한테 지금 시비하는 거예요 음. 이 혈기가 아직 안끊겼어이 선지자가 음.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여 내가 죽게 강구하오니 내 생명을 여기서 취하소서 오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라 하더라. 그때 주께서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내가 는것사냐하시라 그려의 요나가 그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 동편에 앉아 거기서 운막을 짓고 그 아래 그늘에 앉았으니 이는 그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려 함이었더라. 그러나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시어 그박능코를 상하게 하시니 그것이 시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연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박에클로인하여 환을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잘한 일이옵니다 하더라 아니었고 아니었고 하룻밤에 안 자기들이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지 모르는 12만 이상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큰성읍니내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 아멘 아, 네. 자 여러분 요나서참 재미있는 성경이에요 음. 그쵸? 자 재미있죠 여러분 의미를 잘 아시면 정말 재미있는 성경이에요. 회개하라고 했더니 아마 연화가 조용히 외쳤을 것 같아요. 진짜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셨어.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 박넝쿨 하나 그렇게 이렇게 소중히 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12만명이나 되는 너희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지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연화선언 끝납니다. 자, 미가서를 보면, 이 미가서도 재미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이 말, 임박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마리아의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심판의 이유와 남은 자의 회복 약속.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죄악이관영하면 심판을 하신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하세요. 를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또 희망을 주시죠. 하나님 백성에게 도리할 나라,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나라와 남은 자의 회복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 천년왕국과 연관이 있죠. 여기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심판과 미가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미가가 답변을 해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슬퍼하는 미가의 탄식이 6장과 7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미가의 기도가 나온는데 여러분 아까 저희가 영어로 읽었죠, 성경을. 미가서 몇 장을 읽었어요? 7장을 읽었죠? 7장, 어디를 읽었어요? 여러분, 미가서 7장, 자, 7장, 7절로 13절을 저랑 한절씩 껴도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내가 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가 나를 변호하시어 나를 위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나는 주의 분노를 감당하리라.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예, 여기까지 읽으면 구절을 보면 심판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감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내해야 돼요. 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파괴되고, 바빌론에 의해서, 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죄악이 관영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없, 없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한 번만 살려주셔도, 한 번만 살리셔서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미, 주의 어떤, 그, 주의, 주님의 이미 확고한, 결정이 내려졌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는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들에게 이야기하죠. 기뻐하지 마라. 나는 이 심판을 감리할 것이요. 그 후에는 가만두지, 주님께서 너희들 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미가수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미가수 1장을 보면, 저희가 한번, 자미가스 1장만 저희가 한번 같이 네, 교독을 한번 해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날에 모라세딘 미카에게 임한 주의 말씀으로 그가 사마레아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온 땅과 거기 있는 너희 모든 것들아 성청하라 주하는 이분들 것은 주인이니. 보라 주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시어 땅의 산당들을 밟으실 것이오 이것은 모두가 야곱의 죄가 때문이요 이스라엘 집의 죄들 때문이라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그것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냐 내가 그곳의 모든 색인 우상들을 부수어 조각내고 모든 음행의 대가들을 불사르며 그곳의 모든 우상들을 황폐하 하리니 이른 그녀가 창례의 몸값으로 그것을 모았으니 그것들이 창례의 몸값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들> 이는 그녀의 상처가 고쳐질 수없으이니 이는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렀으며 그가 내 백성의 성문에 이르렀으니 예루살렘에까지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니하는 말로 너희를 시험하지 말라 너사필검이나 너희는 벌거벗은 수치를 지닌 채 지나가라 사한 거미는 베데셀의 애통으로 나오지 못하였고 그가 너희를 산채로 영접하리라. 맞지. 오늘 라키스의 거미나 빠른 짐승에게 병거를 메라. 라키스는 시온의 딸에게 죄의 시작이라 이는 이스라엘의 주가들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 마레사 금이나 내가 너에게 한 상속자를 데려오리니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둘람에 이르리라. 아멘. 예, 저희가 그 죄상들을 보고, 사마리아고 황무지가 되죠. BC 722년에, 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사마리아상은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자, 여기 핵심은 사실, 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어디 있으리까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여기에, 어쨌든 미가서는 심판을 예고하고, 다음회복을 약속하고, 피할 수 없는 심방과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연하서로 다시 가보면 연하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미 연하서는 여러분 다 얘기를 드린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아미때는 나의 진리고 연하는 비둘기라는 뜻이죠. 다시스가 요세푸스는소아시아의 길리기아에 있는 데다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 학자들은 여기 두로 시돈이, 페니키아인들이 개척한 식민지가 카르타고도 있고 지금의 트니즈죠 지금의 에스파니아 이쪽도 지금 지브롤터 이쪽도 다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거민들이 개척을 했는데 아마 그 지금 이쪽이 아닐까 또는 또는 이제 사르데냐 섬으로 이태리아 사르데냐 섬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시 사싸움 이쪽을 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리누에는 사실상 정 반대 방향에 있죠. 옆반은 지금 현재 테라비브 근처에 있는 있고 이 지역에 이제 테라비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고 이리 가라고 했더니 배 타고니 도망갔죠자 배를 탔는데 태풍이라서 그걸 누구 때문에 그럴까라고 해서. 제비를 뽑아보니 누가 뽑혔어요? 연나연나가 요나. 뽑혔죠? 그래서 연나가 12절에 보면 아까 보셨죠? 교만의 절정이죠. 나를 던져라.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연나의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만방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연화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도 안 되고 머물렀어요. 물고기도 더러워서 소화를 안 시킨 거예요, 지금. 네. 자, 연화가 지금 2장 10절까지, 2장 1절까지 보면, 이제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2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2장 8절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우, 연화가 이제 아주 이렇게 연화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제 물고기가 더럽다고 토해내죠. <웃음> 이제 3일만에 물고기 뱃속에도 나옵니다. 아마 요나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었다 깨어났는지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었더라. 예, 물고, 물고기가 태! 하고 아이고 너 때문에 힘들었다. 라고 이렇게 토해내버렸어요. 자 보면 이제 3장 1절의 4절과 지금 일장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연나가 순종을 하죠. 아미떼 아들에게 이야기를 한대데 너는 저큰섬 니누리에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성공 외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는 도망갔는데 이때는 연나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따라니누리로 가게 되죠. 오호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오호라 지금 3장 5절로 구절하고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해버려요 10절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단 말이죠 3장 5절로 구절을 볼게요 자, 40일이 지나면 니누이가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장 5절로 구절을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그래 니누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배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왕이 그 귀족들과 더불어 니르의저녁에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대나 양때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사람, 짐승이나 불분들을 자꾸 힘사분에게 보시게 할지, 전혀 사람, 그들 가진으로 자기 악한 길과, 악한 길과, 길과 자기 소명을 나타내도록 하지라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오오라지. 백성에서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전부 다회개를 해버리신 거예요. 요나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오호라 10절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연화가 열불이 났겠죠? 자, 연화의 분노와 4장 1절, 연화 분노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그러니까 다시 더 도망하려고 한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서 8절까지 연화의 박넬골 체험, 체험학습이 중요해요. 체험을 해요. 자, 10절로 11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가 박농쿠를 사랑해, 귀하게 열었죠. 그 더위를 피할 수 있으니까.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말씀하시죠 누구를? 이능의백성을 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죠. 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박명쿨도 니가 소주형인데 내가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12만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이큰 승업 니누에를 내가 아끼는게 틀리냐 하나님이 질문하고 요나서는 끝납니다 그다음 우리 몰라요 자 요나서 재밌죠 여러분 너무 재밌죠? 자 우리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마음 맞습니까? 예 요나는 우리 인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에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리 니네가 해결했더라도 또 죄악을 엄청나게 지었죠. 얼마 몇백 명, 백년 후에 이에이 완전히 멸망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아니라는 걸 이놈이가 보여주고 있어요. <목소리> 자, 지금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여기 미가소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을 했기 때문에 심판이 이제 가해지는 거예요. 자, 심판의 이유와 남은 자의 회복 약속을 하는데요. 2장 1절로 5절, 6절로 11절 보면 자 얼마나 이 사이가 타락했는지를 보고, 보여주고 있어요. 사악한 부자들 한번 보실래요? 2장 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 죄악을 깨하고 자기들의 침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침상에서까지 죄에 대해서 죄짓기를 밥 먹듯 하는 거야 사악한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탐신으로 인한 심판을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회부정이 참예언의 거부와 거짓예언을 기뻐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할 거라고 6절에서 자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을 보면 그들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예언하지 않아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데 이렇게 죄악이 관영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좋을 리가 만만하죠 심판을 말하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거죠. 자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또한, 2장 12절로 13절은 하나님이 또한, 남은 자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세요. 자, 3장에 보면 이제, 지도자를 향한 심판이 나오는데, 여기 제 간단히 요약을 해드렸어요. 3장1절로4절은 통치자를 향한 심판이 나와요. 자, 뭐라고 하시죠?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백성들을 수탈하는 통치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얼굴을 숨길 이 자,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을 향한 심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죠?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예언을 끊을 것이. 예, 그러면 선지자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도자들을탄압고향는 심판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시자 공의를, 공의를 싫어하고 하고 모든 공병을 왜곡하는 지도자들, 지도자들 돈에 왜곡된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 우두머리들 재앙이 음. 이거 완전히 갈 때까지 갔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참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죠 희망을 주세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나라와 남은 자의 회복을 4장 1절로 5장 1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대요. 자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나라를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세울 것이여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고 백성들은 그곳으로 몰려들며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올라가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가르치시라 우리가 그 얘기를 생활이라니 이 시원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 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회복시키다는 걸 약속하세요. 오시온에 따라 진통하는 여인처럼 괴로워하며 수고하며 나으라.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어, 들에 거할 것이며 내가 바벨론에까지 가리니 거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주께서 내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너를 구속하리라. 여기서 이미 바벨론에 끌려갈 것까지 다 말씀을 해 주세요. 참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다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서 회복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심판과 회복이 같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2절에 보면, 자, 베들헴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지를 보여줘요. 초림에 대해서 말하지만, 4절에서 15절은 예수님 재림할 때천년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5장 2절을 여러분 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오세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렘에 베들렘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기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이세요 응. 영원 영혼 전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이제 응. 그에 나오심은 예로부터 영원부터였느니라 기원이 없으신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을 언제 임하죠? 자 우리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응. 예수님 이 지상으로 재림을 하고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의 거짓 선지자와 응. 그 짐승은 어디로 가죠? 불못으로 가죠. 그리고 사탄은 무작용에 들어가죠. 그 천년 동안 예수님이 지상 통치를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과 미가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삼절을 6장 3절을 보세요. 6장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증언하라 오늘 미가가 음. 6절로부터 8절까지 지금 증언을 하는데 음. 자,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자, 여기서 보면, 팔자를 분석을 해보면, 음.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나와있죠. 음. 정의를 행하면은, 정의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음.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음. 겸손히 행하라, 이것은, 겸손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가가 아주,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 6장 9절로 7장 6절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심판을 막안 받게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간역해서 심판을 받아야 매를 빨리 맞아야 그게 덜해요. 피해가 덜합니다. <웃음> 자 자, 근데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보면 우리 6장 9절로부터 16절을 보겠는데 6장 12절을 여러분 볼까요? 12절을 잘 읽어드릴게요.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 찼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속에서 거짓으로 가득 찼도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상황. 15절은 내가 씨를 뿌리지라도 거두지 못할 것이요. 내가 올리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붓지 못할 것이며, 맛있는 포도주가 있을지라도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자, 이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미가의 탄식은 이제 7장 1절로 6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2절 3절을, 7장 2절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뭐라고 뭐라고요?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게 미가를 통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있는 땅에 하나님이 이 선언을 하실지도 몰라요. 야 너희 땅에 도대체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구나.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사회가. 자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리스도 인 책임이에요 영적으로 교회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한 미가의 기도가 7장 7절로 20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자 8절 10절을 잘 보면 죄를 지었으므로 심판을 감내해야죠 자, 심판을 감내하기 싫으면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희가 아까 요한일서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에 지시면 안 돼요. 자,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심판을 받고 나서 여호와께서 빛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심판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아예 자, 사마리아가 아주 황폐화가 됐죠. 나중에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화가 됐죠. 무지무지한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게 심판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또한 빛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결론을 짓죠. 18절에 보면 죄악을 용서하고 그의 유업에 남은 자의 죄가를간과하시는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니이까 주는 자비를 기뻐하시고 그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에 보면 주께서는 다시,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미가서는 끝을 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게 오늘 미가서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나중에 는이 이렇게 회복시키시더라도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짓기를 정말 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되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주의가 경근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하선은 정말로 죄 중에 있는 이방 민족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선민사상은 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